가 가네, 소속하게. 제발 가지 마요. 때려쳐, 그냥. 다 그렇게 갈 거면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저도 어. 저분들이랑 함께 나가고 싶었어요. 어때? 여기서 노래 부르고. 아, 진짜? 근데 솔직히 좀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? 안 오케이 <웃음> 지금 이 아니오라고 한 분들 네. 제 팬들입니다 그러면 왜냐 방송에서 제노래 들어봤기 아, 때문에 관객들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를 듣고 싶다 소리질러? 도저히 안 되겠다 <웃음> 이거야 이건, 이건, 이건 하면 안될것 같아요 <웃음> 경기 일으키는 거 보셨죠? 그래도 조금만 해봐라 뭐 좋아하는 네. 드라마 오이스트 같은 거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네. 아, 좋아하는 드라마 많은데 어. 그러면 효진 쌤한테 짧게 뭐. 배웠던 나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 <웃음> <웃음> 어디 가서 미안한데 아직은 나한테 배웠다고 하지 말아줄래 아직은 제자라고 하면 쪽팔아 원두 쓰게 할것 같은데 쓰게 할것 같은데 쓰게 할것 같은데 쓰게 할것 콘서트 하는데 처음으로 누가 노래하는데 그만해! <웃음> 자 여러분들과 고민 상담합니다. 나를 좋아한다고? 그게 고민이야?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건. 고민 없는데 노래 못하게 하려고 고민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? 다른 고민 혹시 없나요? 여러분 그렇다면 잠깐 뭐좀 검색 좀 할게. 어. 별풍선 80개 땡큐. 지금 이거 얼음. 얼음인 거지? 노래는 가능한데. 아, 오케 고민 고민. 없어? 이번에는 진짜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저작권 때문에 어쩔 수가 없네요. <웃음> 술 마시고 온다고? 지금 다술 마셔? 꼭다 때려쳐 그냥? 다 그렇게 갈 거면 다 가네. 소소하게 제발 가지 마요. 느낌만 보시다 느낌만. 지금 박현빈을 검색해놨기 때문에 응도 저작권. 아 이거 괜찮지 않아요? 이거 잘 맞네. 아니 네 생각이고 아닌가 기분 탓이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그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싶은 건어 그나마 어울리는 거어 알았어 알았어 넌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생각이고 생각이고 그나마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뭘까를 궁금해 한 거지.